10장 지질입니다. 지질의 종류 및 구조, 지질의 역할. 자, 이런 내용을 이번 장에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자, 지질의 종류 및 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질의 종류 및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하느냐, 자 지질과 지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이 될될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방 지질 지방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방산은 제일 끝쪽에 자, 처음 시작이 CH3 메틸기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COOH 카복실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히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자, 이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의 한 종류인 리노렌산입니다. 자, 리노렌산, 리노렌산에 지금 알파리노렌산이 있고요, 감마리노렌산 두 가지 종류가 지금 비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리노렌산은 필수 지방산입니다. 필수 지방산 리노렌산이 알파리노렌산이 필수 지방산이냐, 감마리노렌산이 필수 지방산이냐 물었다면 어떤 겁니까? 예, 알파입니다. 알파리노렌산이 필수 지방산입니다. 감마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 리노렌산, 알파리노렌산이 어떻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이겁니다. 자 여기에 CH3 메틸기 좀더 확대를 할까요? 예. 자 CH3 메틸기 그다음 CH2 CH CH 이중 결합 나타나죠? 이중 결합 그리고 쭉 나가서 끝에 COOH 카복실산을 카복실산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카복실산이 산성을 띠잖아. 왜? 이온화되잖아. 수소이온과 수소이온 프로토니 그 다음 COO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산이다. 수소이온이 수소이온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톤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H 플러스 되어 있는 수소이온 혹은 수소이온입니다. 이름을 자 수소이온 수 이온. 다른 말로 프로톤이라고 영어로 프로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p r o t o n 프로톤, 자, 프로톤, 프로톤이라고 그러면은 아이 수소 이온이구나 같은 용어입니다. 이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 산, 산, 산성을 띠는 물질이다. 그래서 지방산입니다. 이 산은 카복실산이다. 그럼 여기 이제 탄소에 번호를 매기자. 번호가 카복실산의 탄소가 여기에 1번 표시되어 있죠. 자, 1번. 이렇게 해서 쭉 번호를 매겨서 리노렌산 같으면은 탄소가 18개 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18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럼 이렇게 카복실산의 탄소가 1번인 이렇게 번호 매기는 번호가 원칙으로 아유팩에서 정한 번호 매기는 방법이고요. 자, 이 번호 방법 아니고 옛날부터 써온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CH3 며칠기의 탄소를 1번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오메가 1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자, 오메가 혹은 다른 말로 뭐 NU 이렇게 표현해서 매기 번호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번호가 CH3 며칠기의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매길 거예요. 자,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은 번호가 이중 결합이 이중 결합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중 결합 번호를 작은 번호를 매깁니다. 자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자, 델타 시스템으로 표현하는 것이 카복실기가 1번 번호일 때 얘기입니다. 자 1번 번호일 때쭉 가서 이중결합이 몇 번에 나타납니까? 9번 지금 보이죠? 9번 12번 15번 이렇게 이중결합 3개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탄소 C 이렇게 쓰고 18 콜론 3 쓰고 델타 9 12, 15 이렇게 표시하는 자 이것을 델, 델타 시스템으로 표현했다 그 다음 오메가 시스템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 15번이 결국에는 오메가 번호로는 1, 2, 3번이에요 맞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이다 이름 부르는 것이 알파 리노 렌산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옛날부터 불러온 관용명이야 그래서 델타 시스템과 오메가 시스템으로 부르는 이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칙은 델타 시스템입니다 오메가 시스템은 옛날부터 써온 관용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파 리노 렌산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한번 쭉 그려 보시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C 라지 C 18에 18 콜론 3 델타 9 12 15 이렇게 표현을 할게. 자, 그다음 간마리노 렌사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 하면은 자, C 18에 3인데 6 9 1이죠 6, 9, 10입니다 6, 9, 12 그리고 나서 오메가 시스템으로 표현하면 오메가 6 지방산입니다 다르죠 9, 12, 15, 15가 아니고 6, 9, 12죠 6, 9, 12이중결합이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간마리노렌산은 오메가 3가 아니고 오메가 6 지방산 놀랍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방산을 어떻게 명명하는지 명명법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 델타 시스템 가지고 보세요. 자, 9215 그러면은 탄소가 18개 있는데 이중 결합이 9215. 제일 끝자리가 15에 나타나죠. 그러면 어 이게 오메가 3인지 오메가 6인지 오메가 9인지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 어 탄소 18 마이너스 끝에 15를 빼봐 보세요. 그러면 오메가 3잖아 맞죠? 감마리노렌산 6912입니다. 18에서 12 빼보세요. 6이 남죠. 오메가 6 지방산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방산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다 했고, 지방산 구조는 자, 이런 형태이다. 자, 포화 지방산은 글자 그대로 이중결합이 없는 지방산이다. 자, 이중결합이 없는, 이렇게 포화. 불포화 지방산은 자, 이중결합이 있는 지방산이다. 자, 이중결합이 있을 때, 이중결합에서 보세요. 자, 여기에 탄소, 탄소 탄소 여기에 수소 결합되어 있고 수소 아닌 치환기가 자,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같은 방향이지. 그죠? 그래서 시스 타입이에요. 자, 시스 타입이고 그러면 트랜스 타입은 어,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가서 이쪽 편으로 이게 두개 바꿔 버리면 되겠지 그죠? 자, 트랜스 지방산은 시스 지방산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여러 번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방산을 자연계에 존재하는 지방산들의 예 그러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지방산은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지방산 표시. 자, 이렇게 표시할게요. 1 2의 0. 그런데 여기에 이게 지방산이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 C 이렇게 표시하고 12콜론 0. 이름을 라우르산이라고 합니다. 자, 명명할 때 보세요. IC를 빼세요. 나머지는 다 읽으세요. 그리고 애쉬들 산을 여기에 붙이세요. 그러면 라우르산 맞죠? C12의 제로 구조는 자 이렇게 CH3, CH2 10개 끝에 가복실산 COH 라우르산 그 다음 14의 제로 미리스트산 그럽니다. 미리스트산 여기까지 I10 빼는데 빼고 앞에 다 읽으세요. 그리고 산을 붙이세요. 그 다음 16의 제로, 8미터 산, 8미터 산, 자, 8미터 산은 기억을 좀 합시다. 8미터 산, 16의 제로, 16의 제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18의 제로. 스테아르 산 스테아르 산그 다음 20의 제로 아라키드 산 아라키드 산자 스테아르 산 많이 보셨죠? 어디 있어? 그 다음 여러분 개통명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한번 보고 갑시다. 왜냐하면, 자, 일반명 그러는 거 이거는 옛날부터 부르던 이름입니다. 그냥 관용명이에요. 이 개통명이라는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아유팩 네임입니다. 아유팩 네임. 쉽게 하면 호적의 이름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 개통명보다는 이 일반명이 너무 귀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개통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름이 불려집니다. 뭐냐 하면 자라우르산을 끝에 도데카 오익에시드 끝에 오익에시드 이렇게 이름이 붙습니다. 오익 그런데 12개를 숫자로 도데칸이라고 그래요. 도데칸. 12개. 그 다음, 14개를 테트라 데칸 그래요. 테트라 데칸. 그래, 테트라 데칸 오익 에시드. 끝에 오익 에시드만 붙이면 돼.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 다음, 16개를 핵사 데칸 그래요. 헥사데카노익 에시드. 열 18개 옥타데칸 그래요. 옥타데카노익 에시드. 그다음 20개를 아이코사 아이코산 그래요. 아이코산오익 에시드. 굉장히 체계적이지야. 숫자. 숫자의 끝에 오익 에시드 붙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개통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개통명으로 부르면은 더 탄소 개수가 팍 머리에 와닿죠. 지금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자, 이게 더 와닿을 것이다. 그 다음, 이제 이중결합 가지고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볼게요. 자, 불포화 지방산, 탄소 16개 이중결합 하나 델타 9, 이걸 8미, 팔토레익애시드팔미토 팔미토레익애시드 팔미토올레산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많이 우리하고 친숙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 다음 친숙한 이름이 나와요. 자 18의 1 델타국 올레익애시드 올레산입니다. 올레산 혹시 올레산 그러자만 원래 인산이라고 그러는 사람 있다면 인 빼세요. 뭐 잘못 붙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 18에 2 델타 9 12 리노레산 리노레익에시드 이거는 많이 봤다? 18에 3 델타 9 12 15알파리노레닉에시드 알파리노렌산 자, 리노레산, 리노렌산, 리노렌산인데 감마리노렌산도 있는데 감마리노렌산 아니고 알파리노렌산 필수지방산입니다. 필수지방산. 그리고 혹시 아라키돈산을 필수지방산이라고 그러면은 아라키돈산은 탄소 20개의 이중결합 4개 가지고 있는데 5, 8, 11, 14. 5, 8, 11, 14. 아라키돈산. 몸에 합성은 돼요. 그런데 부족하면은 섭취해야 된다. 아라키돈산까지를 필수지방산이라고 넣는다면은, 아, 부족해서 먹는 구시, 어? 섭, 음식으로 섭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리노레산 봅시다. C18에 2, 델타 9, 12. 자, 18에서 12 빼면은 6이 남죠. 그래, 오메가 6 지방산입니다. 이거 오메가 6입니다. 맞죠? 오메가 6, 리노렌산, 오메가 6. 그 다음, 알파 리노렌산, 18에 3, 9, 12, 15. 18에서 15빼 보세요. 3이 남죠? 그러니까,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혹은 NO3,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라키돈산, C20에서 4, 5, 8, 11, 14, 20에서 14 빼면은 6이 남죠? 오메가6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오메가, 3 지방산, 오메가 6 지방산을 지금 우리가 구분을 했고요. 그러면은, 아라키돈산이, 아라키돈산이 합성이 된다고 그랬잖아, 몸에서. 합성이 되면은, 뭐로서, 무슨, 무슨 물질이 아라키돈산으로 합성이 될까?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오메가 6 지방산 그랬죠? 아라키돈산. 그럼 필수지방산인 리노레산 오메가6죠. 바로 오메가6가 오메가6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키돈산은 리노레산으로부터 몸에서 합성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감마리노렌산 아니고 EPA, DHA. 자 EPA, DHA. 몸에서 합성이 되, 됩니다. 그러면 EPA가 오메가6인지 오메가3인지 빨리 계산하세요. EPA, DHA. 뭐예요? 오메가3 확인됐습니까? 자 이거 둘다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그럼 어디에서 합, 출발 물질이 뭐다? 알파리노렌산입니다. 알파리노렌산에서 이와 같이 EPA, DHA 합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EPA, DHA를 우리가 여기에서 왜 이름이 EPA, DHA인지 설명을 좀 하고 가자. 자, EPA가 약자가 이겁니다. 아이코사 펜타노익애시드 약자입니다. 아이코사 펜타노익 끝에 오익애시드 아이코사 그러면 은 탄소 2 0개 얘기입니다. 탄소 20개이고 이중결합이 펜탄 가면은 펜탁 하면은 다섯 개잖아. 그리고 이중, 탄소 스무 개 짜리에 이중결합이 다섯 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섯 개가 5, 8, 11, 14, 17번의 이중결합이 나타난다. 그래서 약자로 EPA입니다. 너무나 개통명으로 얘기하니까 쉽지요? 그 다음 DHA 보, 보세요. 도코사, 헥사노익애시드 약자입니다. 도코사 하면 은 탄소 22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중결합 6개 있다. 헥사 그러면 6개 있다. 그래서 DHA, 탄소 22개의 이중결합 6개 있는데 4, 7, 10, 13, 16, 19번에 이중결합이 나타납니다. 6개, 5개 이중결합 번호 외우는 거 힘들죠? 그렇죠. 끝에 자 오메가3니까 10, 22에서 3 빼면 19잖아. 그죠 19에서 3씩 줄어나갑니다. 19에 마이너스 3, 16, 마이너스 3, 13, 10, 13에 마이너스 3, 10. 10에 마이너스 3, 7딱 나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EPA, DHA 이거 다 탄소 숫자 이중결합 숫자만 알면 어디에 이중결합 존재하고 있는지 그냥 바로 그려지잖아요 그 시스 지방산인지 트랜스 지방산인지 바로 그리면 알잖아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지방산 숫자 오메가 3, 뭐 오메가 6. 자, 이런 걸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이름 명칭 어떻게 불려졌는지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고. 그럼 한 문제를 낼게요. 문제. 자, 올레산 어디에 많이 들어 있어요? 올레산 올리브유, 올리브유 거의 주성분이 올레산이야. 올레산, 탄소 18에 1, 델타 9입니다. 그럼 올레산은 오메가 3입니까? 오메가 6입니까? 이래 물으면 여러분, 답은. 오메가 3도 아니고 오메가 6도 아니죠? 뭡니까? 18-9 오메가 9입니다, 이거. 오메가 나인 지방산입니다. 올레산이 그 교수님 나는 오메가 나인이라고는 생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 들어봤지 이렇게 카운트 안 하니까 그렇죠. 자 올레산 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산에 대해 가지고는 더뭐 얘기를 음? 에,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될것 같다. 그 다음 시스 트랜스 지방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봤으니까 이해가 됐고 여기서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